장비 수염 아니야? 이거 <웃음> 완전 장비 수염 인데, 오늘 머리 영상은 뒷머리 쪽 상고 머리 를 자르는 거 제대로 좀안 되신다고? 하 셔서, 제가 그 라인 연결하는 부위나 귀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그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나셨어요 그런 부분들 뒷머리 같은 경우 상세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뒷머리도 약간 상고용으로 지금 현재 투블럭으로 돼 있지만 투블럭 상고를 원하셔서 투블럭 상고 많이 흔하니까 요즘은 옆에 투블럭은 그렇다 치고 옆부분하고 뒷머리랑의 어떤 연결 부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투블럭을 위까지 쳐놨다가 이렇게 길르셨는데 이거에 대한 연결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보시고 예 따라해 보세요 지금 현재 투블럭이 돼 있던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길러 오셨는데 요즘은 어, 코로나19 때문에 어, 장발 수준에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그 수준에서 먼저 좀 깔끔하게 잘라 드리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뒷머리 선이 잘 잘라야 어, 뭐든지 다잘 잘라 보이니까 그거를 좀 한번 깔끔하게 자르는 법 한번 배우세요 자. 지금 위쪽 머리를 들어서 들어서 어, 들어서 밑에 부분 한 45도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우리 빛 모양은 90도로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드셔서 약간 위를 한번 쑥 잘라주세요.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내려 주세요. 그러면 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깨끗하죠. 이선 자체를 같이 맞춰서 약간 투블럭 상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약간 이렇게 살았을때 짱구머리가 살짝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짧게 난 사람이라 이분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좀 많이 남기는 것보다 정리를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잘라주자 약간 대각선으로 살짝 잘라주시고 이런식으로 살짝 대각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도 약간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약간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술자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밑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긴 부분들 놔두시면 안되니까 약간 그 위에 부분 제일 머리 짧은 부분까지도 바싹 미는게 아니라 그 위에만 살살 걷어 내주세요 이렇게 이따 그래야 라인이 맞아요 이렇게 지금은 옆머리보다 뒷머리부터 먼저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맞추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빠싹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띄워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어, 예전에 물어보셨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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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상고형 머리식으로 살짝 나오는거죠 이런식으로 살짝 켜주세요 그러면 옆에 라인이 연결이 됐죠 자 이런식으로 같이 연결해 주시는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위 위에 머리를정리 했다라는게 보이는건데 어, 간혹 윗머리 한번도 안건드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보시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위에를 잘라나 안잘나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옆머리 귀 위쪽하고 이가이드라너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위로 탁짝 드세요 이렇게 살짝 지금 속에는 투블럭한다고 파져있던 상태인데 많이 길르셨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같이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상고형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80도, 80도 정도 두셔서 이렇게 잘라주시 되고 어, 위에 부분 자를 때는 약간 90도 두시고 중간 밑으로 부, 내려올수록 80도, 이런 식으로 70도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 이렇게 90도 80도,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라인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연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여기를 살짝 붙여주시면, 이렇게 라인을 살짝 따주시면, 제가 봤을 때, 그, 머리를 연결하기에는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뒷머리부터 자를지, 옆머리부터 자를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자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위에서 한번 쳐주시고, 밑에서 한번 쳐주시고, 위에 한번 쳐주시고, 밑에서 한번 쳐주시. 고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다 어, 나은 생활을 할수 있게 많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머리 잘못 자르게 되면 어,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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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머리랑 같이 연결한 부위가 잘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좀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뒷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는 옆머리랑 앞머리는 본인 실력으로 만들고 뒷머리는 우리 미용사가 만들어주고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초보 미용사 화이팅 레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꾸욱 <꾹! 웃음>